안녕하세요. 오늘 미생물연료전지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아, 좀 기다리셨죠? 그세 번째, 마지막 시간은 엑소일렉트로젠, 전자방출균에 관해서입니다. 엑소일렉트로젠, 이 단어가 언제부터 쓰였을까요? 엑소일렉트로젠닉 박테리아, 대파워 마이크로빌 퓨어셀. 미생물 연료전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자방출성 박테리아라는 논문의 제목으로 브루스 로건이 2009년에 네이처리뷰 마이크로바이올로지라는 저널에 한 논문을 출판을 했는데요. The microorganisms that are capable of exocellular electron transfer are defined here as exoelectrozen. 체외 전자방출을 하는 능력을 가진 미생물을 여기서 엑소일렉트로젠이라 정의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보통 엑스트라 셀룰러 일렉트론 트랜스퍼라는 말이 어, 학계에서 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엑소셀룰러 일렉트론 트랜스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두 개의 뜻의 차이는 뭐 크게 없습니다 이 말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변형을 한것 같은데요. Although they have been described using various other terms, 그, 어, 이것을 뜻하는 어, 미생물들은 여러 가지 다른 용어로 그동안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electrochemically active bacteria, anode respiring bacteria, electricizen. 뭐 이런 단어를 이용을 해서 어외로 전자를 방출을 해서 어그 MFC의 전력 생산에 주 역할을 하는 미생물들을 기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엑소엘렉트로젠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쓰였고요. 어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다른 단어보다요. 어 그중에 그중에 이유는 어, 여러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뭐 과학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브루스 로건이 제가 수학한 펜스테이트의 교수이기도 하고 해서 저는 이 단어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2009년의 네이처 리뷰 마이크로바이올로지에 엑소엘렉트로젠이 처음 등장을 하고요. exo-electrogen은 the microorganisms that are capable of exo-cellular electron transfer 이고요. exo-electrogen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exo와 electrogen 이두 가지 단어의 조, 조합이죠. exo-cellular의 사전적인 의미는 of or occurring in the space outside the plasma membrane of a cell. 세포의 플라스마 멤브레인 밖에서 일어나는, 바깥에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뭐 작용에 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엘렉트로제는 a molecule that emits electrons when it is illuminated 라는 사전적인 사전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빛을 받으면 전자를 방출하는 뭐 이런 사전적인 정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단어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엑소엘록테로제는 전자 방출균이라고 어, 번역이 됩니다. 어, 누가 번역을 했냐면 이거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제가 어, 미생물이라는지그 영문 서적을 한국어로 번역을 할때 제가 맡은 부분이었는데 음, 여기 이 번역기관에서도 뭐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 해드릴 일이 있을 텐데 음, 저희 펜스테이스트에서 수학한 네 명이 했는데 제가 중요한 앞부분을 했고. 그다음에 뭐 가나다 순으로 어 이름을 배치했습니다 음 거기서 가장 두 명이 가장 큰 기여를 했는데 어 그중에 한 명이 저구요 어 책임을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번역을 했죠 어 전자방출균은 세포막 세포막 밖으로 전자방출을 할수 있는 미생물이라고 어 번역이 될수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전자 방출균은 다른 단어로도 불릴 수도 있다 불려 왔다라고 말씀했었죠 일렉트릭 케미컬리 액티브 박테리아 전기화학적으로 활성된 균 전기화학 활성균이라고 어, 번역을 했고요 제가 음 일렉트리스 디자인 전기 발생균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어~ 에너드 레스파이어링 박테리아는 산화전극 산화전극 호흡균이라고 어, 번역을 할수 있겠습니다 음, 요 세개도 종종 쓰이는데 어 요거는 요것도 지금까지 어느정도 쓰이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또어 특정 학파 에서 좀 많이 쓰이는 거구요 요거는 그렇게 많이 쓰진 이 않습니다 예 아주 좀 약간 좀 소수의 분들이 좀 쓰고 있고요두개가 가장 많이 쓰이고 음, 제가 보기엔 엑소일렉트로제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생물의 전기화학에 대한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언제 미생물 전기화학에 대한 관심이 생겼나? 어, 바로 이 논문인데요. Electrical effect accompanying the decomposition of organic compound. 유기성 물질의 분해에 수반하는 전기적인 효과라는 논문이 1911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퍼스트 어선는 Uh, mc 포터 라는 사람이고요 professor of botany 라고 되어 있네요 식물학과 교수인데요 음, 이 연구를 왜 했냐 이때 일렉트로 피지올로지에 대한 관심이 어, 과학계에서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any physiological process a c c o m p a n i e d by chemical change involved n associated Electrical change, 화학적 변화를 수반하는 어떤 어떠한 생리적 작용도 전기화학적 그 관련 전기화학적 변화를 수반한다 어, 이런 내용에 대한 게 바로 Electrophysiology 인데 어, 이 앞에서 어떤 식물과 동물의 화학적 변화 전기적 변화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논문의 서두에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어, 그미생물 미생물에 관해서는 어떨까 미생물의 화학적 변화와 전기학적 화학적 변화에 관련된 전기학적 변화는 어떤 식으로 일어날까에 대한 어, 그 질문을 하면서 어, 논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Microorganisms such as Saccharomyces or bacteria. Saccharomyces는 여러분들 어 이스트 휴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어, 일반적으로 어 이스트 휴무 이런 그 일상적인 용어는 우리가 아는 단어를 쓰는데 학명은 그르, 그렇게 쓰지 않거든요. 학명은 라틴어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만들 때는 어떤 단어를 조합을 해서 어, 그 단어를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만들었을 때 어, 예를 들면은 호모사피언스 그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뚜렷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라틴어로 학명을 쓰면 은 보통 이렇게 이탤릭체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응기를 가지고 어 여러가지 구성이 되어있는 이 반응기를 가지고 어 실험을 했는데요. 제가 이 논문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당시 1911년에 쓴 그 실험과 시, 실험 그다음에 여기 쓴 것치고 굉장히 어, 좋은 논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궁금하신 궁금한 학생이 있으면 저에게 찾아오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이 논문의 결론은 뭐인자면은. the integration o f organic compound by microorganism is accompanied by the liberation of electrical energy. 유기물의 분해는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는 전기적인 에너지 방출을 수반한다라는 게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식계기에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먹고 변, 그 유기물을 먹고 어 그거를 분해를 시키면은 전기적인 에너지가 나온다. 뭐 이런 뜻이죠. 음, 지금은 생각하면은 굉장히 당연한 소리인데 어, 이 당시에는 그렇진 않았죠.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몇번 얘기했는데 저희 저희 몸도 배터리와 유사한 원리를 가지고 몸이 구동된다고 했죠. 이 우리 몸에도 살아있는 인간의 몸에도 전류가 미세하게 흐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먹고 숨을 쉬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이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우리 몸에서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당연한 생각이지만 그 당시엔 당연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음 테스찬 그게 뭐가 있냐면은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스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스트 아까 전에 말한 이스트였고요. 그다음에 인버테이즈 이 A S E 붙은 거는 효소 이름이죠. 이거는 당, 당 분해의 그 설탕 분해에 관련된 효소이고요 그다음에 디아스테이즈 이거는 스타치 전분 분해에 관한 효소이고요 그래서 이 효소를 그 추출해서 전기화 확셀에서그 실험을 한 거죠 그다음에 비생물적인 것설프릭엑시드와 황산이죠 슈거를 넣어갖고 전기적인 작용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를 실험한 결과도 있습니다. 바실루스 콜리 코뮤니스 어 여러분, 들뭐 미생물 학명은잘 모르지만 전혀 생소한 학물이죠 그러면은 애셔리키아 콜라이는 여러분들 아시나요 예, 이 콜라이 대장균이죠. 대장균의 오래전 이름은 요거였습니다 나중에 재분류가 돼서 다시 애셔리키아 콜라이가 된 거죠.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왜냐면은 미생물을 분류하다 보면은 어 다양한 생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재분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재분류된 이름이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미생물 어그 이게 지금 현재 이름입니다 현재 이름으로 봤을 때 수도 모나스 수도 모나스는 뭐 굉장히 유명한 미생물이죠 그 다음에 예 이런 미생물도 있, 있는데 이런 다양한 미생물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로 이제 어, 바실러스균에 관한 실험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바실러스는 이 모양이 유사한 미생물들인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다른 미래의 미래의 다른 다른 학명으로 분류가 됐죠. 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시에 이제 전기적인 작용을 수반했던 그런 그 케이스였고요. 요거는 이제 잠깐 전기적인 작용을 뿜었다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랬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어 이런 그 전기 미, 그 전기화 반응기에 미생물과 배지와 어 영양분을 넣으면은 전기적인 그것이 분화되면서 전기적인 그 작용을 수반 전기적인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게 바로 이 실험 결과가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제가 사진도 놔뒀죠 예 네, 효모의 사진 그다음에 이 대장균의 사진입니다. 1911년 그 영국의 식물학자에 의해서 미생물 전기화학이 발견이 됐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미생물 연료전지라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 목적은 하폐수 처리에 있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정개발을 위해서 공학자들이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연이 일칠까요? 그로부터 3년 뒤에 활성슬러지 공법이 개발이 됩니다. 활성슬러지 공법은 근대화로 인해서 도시화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당시의 도시들은 엄청 불결했죠. 음, 콜로라도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수질오염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가 발견되고 이 물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처리를 할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1914년에 아던과 라켓이라는 영국인이 활성슬러지 공법을 개발을 했, 했던 것입니다. 여기 아던과 라켓이라는 사람이죠. 이두 사람은 화학자하고 미생물학자거든요 음, 예, 제가 음, 한그이 활성슬러지 공법은 예, 융합 기술입니다. 화학과 미생물이 만난 융합 기술인데. 어, 이 활성슬러지공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은 활성슬러지공법은 폐수에 어, 공기를 막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미생물들이 자라나면서 유기물을 먹죠. 그러면은 그 후단에 세틀링 탱크 침전조에서 미생물을 침전시키고 농축시켜서 그것을 다시 호기성조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낸 미생물량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호기성조에 그래서 굉장히 늘어난 미생물량 그리고 이, 이 미생물들은 바로 이전에 유기물을 먹고 세틀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 미생물 농도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배고파하고 있죠 그래서 호기성조로 다시 들어가면 은 들어오는 유기물을 또 엄청난 속도로 빨리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스러지인데 어, 이 자료는 히스토리아 세니타리아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고요. They describe all the essential components of activated sludge waste water treatment process as it is used today. 그들은 어, 활성 슬러지 공법이 현재 사용되는 대로 활성 슬러지 공법의 필수적인 요소를 모두 기술을 했다. And it has literally become the most widely used biological wastewater treatment process. 그래서 그것이 현재 uh,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공정이 되었다. They made first r e f o r t to use of, the, use, use of the term activated sludge to refer to biological s o l i d that they settled out of the aerated wastewater and recycled back into the treatment process.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거죠. 액티베이트 슬러지라는 단어를 처음 보고를 했다. 그래서 액티베이트 슬러지 공정에서는 에어레이션, 세디멘테이션, 리사이클링 이세 개가 주 어, 기능이 됩니다. 에센셜 어, 컴포넌트고요. 어, 미생물 연료전지에서는 여기에 전기학적인 작용이 추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 그 미래의 페스처리 공정이 될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간에 저는 이 3년의 이 비슷한 시기에 1911년도에 미생물 전기학적인 알려지고, 그다음 1914년도에 이 활성슬러지 공법이 처음 소개된 것이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년 이상 된 공정이고 뭐 활성슬러지 공법. 현재 지금 사용되는 활성슬러지 공법은 100년 이상 사용이 된. 학재융합기술, 화학자와 미생물학자가 만든 학재융합기술이고 그 미생물 전기화학은 어, 영국의 한 식물학자가 처음 발견한 어, 그런 새로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여 현재까지 개발되고 있는 어, 공학적 기술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911년도에 어, 미생물 전기화학 작용이 발견된 이유로 그동안 잠잠하다가 1930년도에 코엔이라 사람에 의해서 어, 이 사람은 어디냐 미국 사람이네요 Johnson Hawkins Medical School d e f Physiological Chemistry에 어, 있는 분인데 이분, 이분이 어, The Bacterial Culture as an Electrical Half-Cell 이라 제목으로 어, 그한 연구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또 여러가지 미생물을 사용을 했고 네, 그런건데 예 그게 1930년 이고요 이후로 조용 또 조용하다가 음, 마침 1962년에 uh, preliminary experiment on microbial fuel cell 미생물 연료전지의 예비 실험 이라는 제목으로 사이언스, 사이언스지에 논문이 실립니다 음, 그래서 e x p e r i m e n t were initiated to determine whether microbes using hydrocarbon as a food could generate electrical energy. 탄, 탄수화물을 사용을 해서 미생물이 전기를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음, 그래서 이 제가 뭐 특별할 게 없는 논문인데요. 제가 이거를 실은 이유,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때부터 마이크로비얼 퓨러셀이라는 단어가 쓰였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해드린 거고 음, 뭐 그렇게 특별할 게 없는데 사이언스지에 다시 한번 소개가 된게좀 어, 놀라워서 네, 조 소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총이 사이언스지 실린 논문의 데이터입니다. 있이고 여기 보면은 이콜라이 그 다음에 글루코스 옥시데이스 이거는 이제 글루코스 글루코스를 분해하는 효소에 관련된 효소 효소고요그 다음에 어 노카르디아라는 미생물은 어그 그런 파스티브 미생물입니다 이콜라이는 그런 네거티브 미생물이고요 여러분들 뭐두 차이는 아실 거라 믿고요 그래서 요런 그 이런 생물학 제재 기반으로 해서 어, 그 전기학 실험에서 어,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백옴짜리에 천옴짜리의 그 외부 저항을 사용을 했고 어, 우리 이, 이 이유 때문에지 몰라도 이 미생물 전기학 실험에서 미생물 레이저 실험에서 오랫동안 천옴 천옴을 사용했거든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천옴을 사용했는데 늘왜 천옴을 사용할까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죠. 지금은 천옴 사용 잘안 합니다. 네. 초기에만 조금 처음에 접종할 때만 좀 사용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그런 슬라이드고요. 그 이후로 1964년에 이거는 나사의 자료입니다. 나사의 자료인데 Biochemical Energy Coversion n Employing Human Waste as a Fuel 연료로서 휴먼 웨이스트를 이용하여 생물학, 생, 생화학적인 에너지 변환 Thermodynamic and a p p l i c a t i o n of b i o e l e c t r o c h e m i c a l Energy c o m b u s o n System 생화학적인 에너지 변환의, 변환 시스템의 연력과 적용에 관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두 개에 대한 자료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궁금하면 은 저한테 요청하시면 되고요. NASA에서 왜 이런 데에 관심을 가졌냐. 바로 이제 우주 개발 시대에 우주선에서 여러분들이 어, 그런 분조나 이런 걸 버리면 처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처리해서 그걸 에너지화해서 자원화하면 자원화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합니다.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어,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런 그 이전에 있는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진 거죠. 그래서 나사 홈페이지 가면 이 자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여러 방면으로 통해서 미국 나사에도 요청했고 도서관에도 요청을 해서 제가 받아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1980년대에 어, 이런 미생물 연료전지 연구가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음, 여러분들을 한번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어, 살펴보는 보시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일렉트로케미컬 퓨얼셀에 대해서 리뷰 논문이 1982년도에 나왔고요 그 이후로는 거의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에너지 리액션 인 마이크로비어 퓨얼셀 그래서 두, 두, 두 단어가 혼재되어 있죠 바이오 일렉트로케미컬 퓨얼셀 바이 마이크로비어 퓨얼셀 이거는 이거, 어, 이런 논문이 1983년에 나왔고요 어, 이거는 어, 실험 논문입니다 네, 실험 논문이고 여기서도 이콜라이와 이스트가 쓰였죠. 어, 이 논문은 어, 이것 1984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어, 이것도 실험 논문이고요. 엘렉트론 트랜스퍼 커플링 in microbial f u e cell. 그래서 미생물 연료전지에서 어, 전자 전달의 어, 연계에 관한 시, 논문인데. Comparison of Redox Mediator Reduction Rates and Respiratory Rate of Bacteria Redox Mediator 는 산화환원 매개체라고 번역이 될수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r Redox Mediator Redox m e d i a t o 이 산화화논 매개체, 이산 매개체가 환원이 되는 속도와 미생물이 호흡하는 속도에 관한 것을 비교한 논문이죠. 두 개가 굉장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같은 저자입니다. Performance of fuel cell containing selected microorganism mediator substrate combination 그래서 미디에이터도 요,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미생물, 미디에이터, 기질 조합에 따른 어, 성능에 대한 논문입니다. 어, 그리고 예, 요건 요건 파, 요것도 같은 해에 나난 논문이고요. 요건 팔십 년에 나온 논문인데, electricity, electricity production from alkalophilic organism. alkalophilic organism 은 알칼리 상태, 염기 상태를 좋아하는 미생물의 전기 생산에 관한 논문입니다. 예, 어, 그 유명한 단학가네요. 음, 그래서 alkalophilic 아. 바실러스 오거니즘을 썼네요 여기 보면은 네. 그래서 1980년대에도 이런 어, 연구가 띄엄띄엄 진행되고 있었죠 네 띄엄띄엄 진행되고 있다 90년대에 특이할 만한 논문은 93년에 나온 이리비 논문과 그리고 음, 93년에 나온 이 실험 논문 저자가 같습니다 베네토 여기도 베네토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도 이제 이, 이 논문에서 실린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 실용으로 되어 있고 에너드 챔버와 캐스트 챔버가 나눠져 있고 미디에이터가 아, 매우 중요하게 되있죠 그래서 이 당시까지만 해도 미생물이 바로 전극으로 전자를 보내기보다 이 미디에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전극과 이 미디에이터가 미생물과 에너드의 전자전달에 어 그 전자전달을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전기가 생산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90, 90년대까지의 생각이었는데, 1999년에 한 한국인 학자가 새로운 발견을 합니다. 바로 전극의 바로 전자를 전달할 수 있는 미생물의 존재를 발견한 건데요. Direct Electron Electrod Reduction of Fatic Reducing Bacteria s h e w a n e l l a p u t r e f a c i e n s 삼가철을 환원하는 박테리아의 직접적인 전극 반응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미생물 열려진 셀을 만들어서 쉬안에다가 어, 그 오게닉 콤파운드를 먹고 미디에이터로 주입하지 않아도 전기가 발생되는 현상을 발견한 겁니다. 별로 유명하지 않은 저널에 논문을 냈죠. 국내에 있는 SCI 저널에 논문을 냈는데 어, 얼마 안 있다가. 사이언스의 논문이 하나 나옵니다. 2002년 논문인데요. electrode r e d u c i n microorganism that harvests energy from marine sediment. 머리는 머리는 바다에 있는 그 바다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해양퇴적물이죠. 해양 퇴적물로부터 해양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극을 활용하는 미생물에 관한. 논문을 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서는 그 믹스드 걸쳐 복합균주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단일균주에 대한 전기현상 두 개를 보고를 했는데요. 어, 하여튼 이이 때의 이, 그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이 논문을 리뷰를 하다가 어, 계속 개제거부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뺏어서 그걸 발전시켜서 논문을 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아쉽게도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저한테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아참그 어. 어. 연구계에서 없어져야 될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어 2002년에 좀더전보된 어 논문을 하나 냅니다. 어, Mediatorist Mediatoris Microbial f u e using metal-reducing bacteria, Shewanella putrefaciens. Shewanella p u t r e f a c i o n s 이라는 어, 금속 환원 미생물을 이용한 미디에이터가 없는 미생물 이료전지 이것도 그렇게 좋은 전열은 아닙니다. 뭐이두 한국인 학그 학자, 한국인 학자가 낸두 논문이 굉장히 많이 사이테이션을 되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좋은 전열에 못 냈다는 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음, 이제 이 데렉 러블리라는 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아까 전에 이제 그 이전의 사이언스의 논문도 이 그룹에서 나온 건데요. 이 분은 이제 지오박터에 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로스티 프로덕션 오브 지오박터 슬퍼 리듀슨 어테치드 투렉트로드 전극에 부착된 지오박터 슬퍼 리듀슨에 의한 전기 생산에 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어,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 정말 붙어있더라. 어, 슈아넬라 같은 경우는 사실 붙어있지가 않습니다. 어,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슈아넬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미디에이터를 분비를 한다고 어, 알려졌습니다. 음, 그래서 음, 어쨌든 간에 이런 논문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전에 미디에이터를 집어넣어야지 어, 미생물 연료전지가 전기를 발생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디에이터 없이 어 미생물 연료전지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게어그 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이제 그 연구의 트렌드고요. 이 발견에 의해서 사실 미생물 연료전지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면은 어 여러분들 그 원거리에서 미디에이터를 이용해서 어, 미생물이 전자방출균이 유기물을 분해하고 전자를 전달하는 작용은 굉장히 비효율적일 것 같죠. 예,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전극에 붙어서 유기물을 먹고 전자를 바로바로 보낼 수 있, 있, 있는 것은 유기물의 분해 입장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전자 전달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어, 이 90년, 90, 1999년에 그 미디에이터 없이 운전되는 미생물 열료전지에 대한 발견은 어, 미생물에너지에 대한 연구에 어, 굉장히 어, 연구를 연구가 그 성장하는데 굉장히 굉장히 깊체가 됩니다. 슈아넬라는 미디에이터를 생산하기도 하지만 미디에이터도 없이도 저, 바로 직접적으로 전극에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연구가 뭐미디에이터게미디에만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미디에이터만 의존을 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나중에 슈아넬라에 있는 직접적으로 전달을 전자로 전달하는 그런 그 물질에 관해서도 발견이 됐고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네이처에 나온 논문인데요. 일러블리라는 사람이 엑스트라셀룰로 일렉트론 트랜스퍼 via 미크로비얼 네노와이어. 그래서 이때 이제 네노와이어라는 이름의 존재를 처음 어, 공표를 했고 미생물 네노와이어의를 통한 체외, 전자, 전달, 현상, 작용에 대한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논문도 굉장히 좀 말이 많은 논문인데 이것도 어떤 연구자의 논문을 계속 리젝 시켜서 어 빨리 실험을 해서 그어 워낙 이 유명한 사람이라서 미생물학계에서 논문을 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논란이 저희 학계에 많이 어, 제기가 된, 되었었고요. 이 당시에 그래서 이제 나노와이어에 대한 그 사진을 찍어서 어, 어, 현미경적인 방법으로 특수한 현미경을 사용을 해서 어, 그런 이런 자기, 자기네들이 자기 나노와이어로 발견을 했다.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같은 그룹에서 2020년도에 나노와이어에 대한 논란이 많으니까 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발견을 했다. 지오박토 설프 리듀슨의 주위에서 그래서 이 현미경으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나노와이어 이런 나노와이에 대한 특허도 내고 막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분들이 참고한 논문이 뭘까? 어떤 논문을 리젝 시켜서 이걸 냈을까?라고 생각되는 논문이 바로 이 논문입니다. Electrically Conductive Bacteria Nanowire Produced by Shewanella oneidensis Strain MR1 and Other Microorganisms. Shewanella oneidensis 스트 r 인 i n mR1 mR1 은 manganese reduction bacteria u manganese reduction bacteria and this is the manganese r e d u 생 t i o 생 전기적으로 전도성을 가진 미생물 나노와이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질을 보면요. 굉장히 다르죠. 확연히 이게 낫죠. 네. 이거 보십시오. 나노와이어, 그래파이트. 음, 그래서 어, 이 미생물 간의 나노, 나노와, 나노와이어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되어있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어, 파를 했었죠. 제, 제가 제 유학했을 때. 제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유학생 중 유학생활 중에 지오박터하고 쇼아넬라에 대해서 저, 저는 이제 전기화학에 조금 전 이렇게 미생물을 하시는 분들은 막 현미경 관찰도 하고 군식구조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공학 기반이에요 저는 사실 유학을 갔을 때 근데 제가 좀 미생물 석사 과정 때 미생물에 좀 열중을 했거든요 군식 구조 분석도 하고 그래서 제 동료들이 어~ 정석희는 생물학과 출신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는 뼛속 까지 공학자입니다 요새 뭐~ 제가 뭐~ 전남대학교 와서는 사회 과학자 같다 뭐~ 화학자다 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세상에 참 특이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에이. 저는 뼈속까지 공학자입니다. 그런데 과학을 중시하는 공학자입니다. 그래서 어, 이 PC 이게 이제 어, 지오박터 서프리드슨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슈아날라 원에이데시스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두미생물의 전기화학적인 측정을 했어요. 저는 저, 이제 그 여러 가지 전기화학적 기법을 적용을 해서 얘네들의 그런 그 전기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생물학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 많이 있지만. 미생물 연료 전지, 미생물 전기화학 시스템이 있어서 전기화학적인 측정만큼 정확하고 아주 실용성 있는 그런 방법은 다른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실용, 실용성이 있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그 지오박터 같은 경우는 나노와이어를 붙여서 주로 전자로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슈아을나는어 미디에이터를 이용을 해서 주로 어, 전자전달을 한다, 전국으로. 어, 이, 이, 이 슈어넬라가 얼마나 많은 그 전자를 그, 나, 그 미디에이터를 통해서 전자전달을 하고 네노와이어를 통해서 전자전달을 하냐, 거기에 관한 논문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디에이터로 보통 70% 정도의 전자를 전달하는 전달을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엘렉트로피지올로지, 전기적인 생리학, 두 미생물의 전기, 전기적인 생리학을 어, 쓴 논문이 있는데 아까 전에 그 그림, 그, 그림 제공된 그림을 포함하는 그 논문인데요. 어, 전류 생산을 보니까 지오박터 같은 경우는 2.72mA 제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전류를 생산을 했고요. 슈아넬라는 0.12mA의 전류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2,30배 차이죠. 임피던스를 측정했습니다. 지오박터가 전극에 전자를 보낼 때랑 슈아넬라가 전극에 전자를 보낼 때랑 전기적인 저항이 얼마나 걸리냐 이게 가능해? 라고 물어보실 분이 있는데 예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라는 방법을 썼는데 지오박터 같은 경우는 150에서 235옴에 저항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슈아넬라는 6000에서 7000옴에 저항이 걸렸습니다 거의 뭐 40배 정도의 차이가 나죠. 4 50배 정도 차이. 그다음에 캐피시턴스. 이건 전화량인데 그러면은 이 전화량이 그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오박터가 접종된 그 전극하고 슈아누라가 접종된 어 전극하고 전화량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 전기 용량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더 낫겠네요. 전기 용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 지오박터는 9에서 10. 밀리 f 그 다음 에 슈아 넬라는 3.3 에서 3.5 밀리 f 였습니다 훨씬 높죠 거의 3배가량 높죠 그래서 전기적인 성능이 지오박터가 월등하게 높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지오박터가 낫냐 슈아 넬라가 낫냐 뭐 이런 논쟁도 있고 하는데 아 제가 보기엔 그 굉장히 불필요한 논쟁이고 그런 논쟁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희 지오박터가 사실 많이 발견되는 건 사실인데 어, 이 미생물이라는 건 시스템의 구조나 그 다음 에 상태에 따라서 또 많이 변형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슈아넬라 연구를 통해서 이 미생물 전기에 대한 이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저 과학은 과학으로 봐야지. 음, 뭐 뭐가 더 낫다, 뭐가 더 낫다. 이 사실 우리가 창조한 미생물들도 아니잖아요. 예, 자연적으로 있는 미생물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비 미생물 연료전지 학자들이 또그 맨날 요구하는 게 이거 뭐 미생물들을 새로 배양해서 접촉시켜야 되냐,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 절, 절대 아닙니다. 환경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어 컨셉이 마인드가 없는 그런 질문인데 어, 우리가 환경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미생물 중에서 특정 미생물을 자라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운전 조건을 어,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미생물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엔지니어적으로 엔지니어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어 약간 좀 비환경공학자들은 그런 논스스적인 질문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강연을 나가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전에 미생물이 최애로 전자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미생물의 그 구조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람 네거티브 박테리얼 셀 월에 대한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그람 네거티브 박테리아 아시죠? 여러분들 뭐 미생물학 들었으면 당연히 알 거라고 믿고 네. 여기 이제 미생물의 구조를 보면 은 안에 세포질이 있고 스포지론 보통 사이토플라즘 이라고 하죠 사이토플라즘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유클레오이드 요거는 이제 어, 미생물은 그 우리 진핵 생물처럼 핵이 이렇게 핵막에 둘러싸여지지 않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음, 그런 대표적인 그 특징을 갖고 있고요그 다음에 그람 네가티브 셀에서는 그 내세포막 외세포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페리플라즘이 있습니다 페리플라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캡슐이 둘러싸져 있고요 필리 기억하세요 필리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고 나와져 있고요 필리로 이제 미생물 간에 무슨 뭐 정보교환이나 뭐 에너지 물질교환 뭐 요런 게 일어난다고 알려진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아, 플라즐라 요거는 이제 그 코리인데 요거를막 움직여서 그 미생물들이 이동을 하죠 네,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크게 한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너 멤브레인 아우터 맨브레인 펩티도 글리칸 펩티도 글리칸이 페리, 페리플라즈믹 스페이스 있죠 이게 페리플라즈믹 스페이스가 페리플라즘 입니다 펩티도 글리칸의 염색 여부에 따라서 어, 그람 네거티브와 그람 파지티브 셀에 그이 결정이 되죠. 예. 어, 요구의 염색의 차이가 어, 상당한 그런 미생물의 그 막의 차이, 막 구조의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 그런 방법이 어, 그람 양성균이냐, 그람 음성균이냐 그 차이를 결정하는 데 쓰이고 있고요. 예, 그럼 이렇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다음에 립어 어, 리포폴리사카라이드 사카라, 어,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이 구조를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네. 어, 이 구조를 기억하고 계시면은 이제이 버그 주스 하베스팅 이렉트리렇티 위드 위이렇이 이렇게. 이리게이렇이이렇 이렇게. 이에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논문 이제 이너 멘브레인, 아우터 멘브레인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안에 페리플라즘이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필리, 필린 여기서 필리는 필리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너 멘브레인에서 쭉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프로틴으로 막 연결이 되어 있으니다 프로틴들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게 전자전달에 관련된 효소들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 여기 Mac A, PPC A, 그 다음에 OMC B, OMC E, OMC S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여기 보면은 다이 부분에 있는 것들이 다 보는 C 타입 사이토크롬이라고 되어 있는데 C 타입 사이토크롬이 뭐냐? 이게 이제 요새 헤모 그룹이 나시죠. 그래서 해, 흰 프로틴인데 흰 프로틴은 뭐냐면은 철을 가지고 있는 프로틴입니다. 그래서 전자전달에 굉장히 관여를 하는 건데 어 그래서 이제 이 체외로 전자를 전달하는 미생물들은 이흰 프로틴이 이 C타입 사이크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안에 철이 들어 있다고 그래서 어 요게 많기 때문에 이게 빨간색을 띄거든요. 그래서 좀 발, 빨간색을 띠는 때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제네틱 스터디를 통해서 이 배열이 다 이렇게 지금 2006년도에 나왔 이, 이 논문이 나왔을 때 예, 기존에 있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어, 전자가 효소 그 C 타입 사이클로미 배열이 돼 있고 전자를 전달시키고 있다라고 그 알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그린 거고요. 어, 그래서 왜? 네. 요거 기억하십시오. 이너멤브리인에서 네. 나가는거. 그 다음에 이 논문에 어, 서두른 잠깐 읽으면 A new form of microbial respiration has recently been discovered in its microorganism c o n s e r v e energy to support growth by oxidizing organic compound to carbon dioxide with direct quantitative electron transport to electrode. 이해가시죠? 음... 그... 이 미생물 호흡에 새로운 형태가 최근에 알려졌다 그 무엇이냐 미생물이 에너지를 습득을 하는데 어, 그 자식 자신들의 성장을 어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유기물을 분해를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이산화탄소로 분해하고 그리고 그 분해를 할때 어, 직접적으로 어, 정량에 맞게 다이렉트 퀀터티브 일렉트로트레스포트일렉트로드 그러니까 그 얘네가 전자의 전달을 하는 만큼 그 양에 해당하는 만큼 미생 오겐닉을 분해를 하고 전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그걸 통해서 그 정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거의 거의 직접적인 전달 방식은 이 전자전달 효율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월한 좋은 방식이죠. 그래서 this microorganism, termed e l e c t r i s i n 그래서 이 미생물을 e l e c t r i c i g e n 으로 명명을 했는데, for the possibility of efficiently converting organic compound into electricity in self-sustaining system with long-term stability라고 되어 있죠. 어쨌든 간에. 어, 이 논문이 발표가 됐고 그런데 어, 이거, 이 논문은 어디서 출발, 출판이 됐냐면 아까 전에 이제 슈와넬라 네노와이어의 논문을 먼저 냈다가 어, 이상한 이유로 계속 리젝을 당하고 어, 지오박터의 네노와이어 논문을 봤던 <웃음> 그 그룹에서 출판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 그러니까 좀 슈아넬라 오네이디시스 염화로 내놓 와이어 아우터멘브레인 and 페리, 페리플라즈믹 extension of the extracellular electron transport component 이 미생물의 나노 와이어는 그 외세포막과 페리플라즈믹 연장이다 아, 이런 논문을 발표했죠. 를 네. 그러니까, 체외 전자 전달 요소의, 요소의 연장. 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어, 그림을 한번 볼까요? p r o p o s e d Structural Model for Schonella Nanowire. These Nanowire are o u t o Membrane and periplasmic extension including the multihem cytochrome responsible for extracellular electron transport 그러니까 체외 전자 전달을 위한 여러 개의 힘을 가진 사이토크롬을 포함하는 어 아우터 멤브레인과 페리플라즘의 연장 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면은 아까 전에 내노와이어 그 내노와이어는 그그요 내세포막에서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요 외세포막의 연장으로 돼있죠 내세포막의 연장 그 다음에 페리플라즘의 연장 뒤로 한번 가서 보세요 많이 다를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게 이분들의 발견입니다. 제가 이게 뭐가 맞는지 끝까지 추적은 안 해봤는데 어, 뭔가 이 과학자의 오기가 느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 We refer to t o o u r knowledge the first time in vivo observation of the formation and respiratory impact of nanowire. in the model meta-reducing l microbe Schwanella onadesis MR1. Live so fluorescence measurement to immuno-leveling and quantitative gene expression analysis point to m r o nanowire as an extension of outer membrane and pre-plasm that includes m u l t i h e m e cytochrome responsible for EET rather than p i l i n b a s e d structure As the previous thought. 그래서 필름 베이스드 스트럭처는 어, 이전에 그 러블리 논문에서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필름 베이스드 스트럭처가 아니고 어, 아우터 멤브레인 외세포막과 어, 페리플라즈믹의 연장이다 라는게 얘네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사진도 굉장히 멋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까지 내노라이어 에 대한 뭐저 2014년까지의 결과이고요. 음 제가 또 사실 저는 공학자이기 때문에 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큰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한번 팔로우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이후에 어떤 결과가 더 나왔는지. 이 그림은 미토콘드리아의 사진인데 더 일렉트론 트랜스 i 트 체인 인 미토콘드리아 위키피디아.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 체인에 관한 그림입니다. 원래 미생물에 관한 전자전달 그림을 갖고 와야 되는데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토콘드리아를 대신 갖고 왔는데 미토콘드리아와 그그 원핵생물, 그 우리가 생각, 우리가 얘기하는 미생물, 프로케요트, 원핵생물, 단세포 생물을 그렇게 부르는데요. 구조가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써도 뭐 설명하는데 에너지 대사를 설명하는 데 무방하다 라고 생각해서 이걸 가져왔고요. 어,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데 미생물 안에도 뭐 미토콘드리아가 있지 않냐 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어 깜짝 놀랐습니다. 예. 미생물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없고 보통 정설은 미생물이 어, 그 다세포 생물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공생관계를 하게 됐다는 게 어, 과학계의 어, 그 정설이고요. 네. 어 나중에 뭐 바뀔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과학자들은 생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그그 그, 그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다세포 생물의 세포의 크기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우리가 인류사 추적할 때 미토콘드리아 DNA를 이용해서 뭐 모계에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이런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고인류사를 공부하고 그 연구하고 하잖아요. 에그 예,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사이트릭엑시드 사이클은 어 에너지 대사에 관련된 회로고요. 어쨌든 여기서 물질이 나오면은 어 전자전 얘가 NADH가 NAD+로 변하면서 이건 전자 전달에 관련된 조효소인데 전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되죠. 음. 산화가 되면은 여기 들어갔던 전자가 이프로틴을 하나씩 지나면서 어 프로톤 수소이온을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수소이온을 밖으로 내보내게 되고 이 내부는 지금 에너지 대사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프로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밖으로 계속 빼주는 거죠. 빼줘갖고 여기서 이제 산소호흡하는 생물 같은 경우는 전자가 마지막에 산소를 만나서 프로톤과 산소를 만나서 물이 되는 거고 경우고요. 그러면 이 페리플라즈믹 스페이스에는 수소이온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수소이온이 되게 많은데 수소 이온이 어 이게 ATP 센 y n t h a t p 를 합성하는 효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ATP를 합성하는 효소가 프로톤을 하나씩 들여 보내면서 ADP를 ATP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 저장 물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포가 일할 때 이게 계속 쓰이는 거죠. ATP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면은 그 생물학적 배터리 구조로 운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어, 에너지 대사를 하고 있고요. 어, 사이트릭 엑시드 사이클은 아까 전에 그 물질의 대상을 통해서 아세틸 코에이라는 게 여기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사이트레이트. 어, 그러니까. 어, 이게 이제 산의 상태로 보면 시트릭 엑시드죠.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시트릭 엑시드 사이클인데 시트릭 시트레이트로 변하게 시트레이트 스탠세이즈가 되어 있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서 물질이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되면서 뭘 발생하냐? NADH나 ATP 같은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음, GTP도 만들고요, ATP 만들고 그래서 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은그 물질대사를 통해서 어 그러니까 외, 외부에서 들어온 그 에너지 물질을 대사를 통해서 생체에서 이용가능한 어 기본적인 에너지 물질로 변하는 과정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체 활용성이 훨씬 높은 그런 어 세포 내에서 활용성이 높은 물질로 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되는 거고요. 이 영상은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자전달 체인에 관한 동영상 인데요 하버드 온라인에서 갖고 왔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영상이고 꼭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겠, 있을 겁니다 잠깐 제가 한번 맛보기만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가 논문에서 그린 어, 매우 단순화 시킨 그림인데요. 어, 좀 약간 틀린 것도 있습니다. 뭐 예, 어, 공학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 그린 건데, 어, 일렉트론 도제 기질이죠. 어. 비질이 들어가면은 케타볼리즘 이어 작용을 해서 CO2가 나오고 NAD를 NADH로 만들고 아세틸코아이는 에나볼리즘에 작용으로 가고 NADH의 전자가 전자전달 체인을 통해서 나와서 네노와이를 통해서 전자가 전극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서 나간 프로톤이 ATP synthase를 통해서 다시 들어와서 ATP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거를 간단하게 도식한 그림입니다. 어, 그리고 음, 이 안에 그 프로, 이제 미생물이 살아가면은 프로톤으로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외부의 pH가 그이 pH가 높으면은 프로톤 농도가 높은 거죠. 어, pH가 낮으면은 프로톤 농도가 pH가 높으면은 pH 프로톤 농도가 낮은 거죠. pH가 낮으면은 프로톤 농도가 높은 거고 그래서. 어, 우리가 미생물을 배양하는 공간의 미디움의 pH가 높을수록 이그레디언트가 높아져서 여기에 있는 프로톤이 잘 빠진다.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랜 시간 기다려줘서 감사드리고요. 어, 여러분들 이 영상 유익했으면 좋을 것 같고 어, 네. 뭐 질문 있으면 저한테 질문 남기십시오. 그럼 제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질문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